FPX에서 탑라이드 맡고 있는 어, 김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어,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김군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선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짐준이라고 일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럼 짐준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냥 어, 김군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짐준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첫 경기는 이제 어, 다른 선수들에는모르겠 일단 저는 제가 어, 어, 잘 못해서 이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제 어, 다시 하면 이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좀 위험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 결국엔 이긴 사람이 승리했죠. 이제 어그 그래서 그냥 경기력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도병 룬이 완전 운으로 이제 게임을 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굴 드는 룬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어 그 룬을 들고 안 들고의 차이가 그냥 라인전에서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 도병룬을 들고 라인전에서 이기거나 반반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이그 세계대회 월그 롤드컵 보기 전까지는 이런 메타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각각 리그마다 추진하는 메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요 어 저도 저희 팀이 충분히 우승 후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평가해 준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너구리 더샤이칸 세명 되게 잘해요. 어. 제가 그런데 세 명이랑 다 라인전 해본게 아니라서 이제 누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뽑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붙어 본 사람은 더샤이기 때문에 더샤이가 제일 잘한다고 예, 네, 생각합니다. 어, 딱히 붙고 싶은 팀은 없고요. 그냥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저는 무슨 대회로할건어 무조건 목표는 1등이기 때문에 우승 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한테는 구세주 같은 느낌이죠. 일단 저의 커리어에 빛을 쌓고 있으니까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어 실제로도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있고 워낙 그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고 처신도 잘하고 그리고 워낙 열심히 제일 제가 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존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어, 도인비 원맨 팀이라고 많이 말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 바텀 듀 친구들도 할 때는 하고 이제 정글 친구도 어 도인비에 가려서 그렇지 되게 잘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어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저희 저희 lpl 리그 응원해주신 분들 fpx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은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잘할거기 때문에 어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